시클리드과 어종인 라미레지의 학명은 마이크로 게오파거스 라미레지입니다. 흔히 국내에서 라미네지라고 불리는데 정확히는 뇌가 맞습니다.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게오파거스는 흡파먹는 물고기종입니다. 의역하면 흡파먹는 소형 물고기 중 라미레지입니다. 이 종은 특히나 분류에 대해 논쟁이 많았던 종으로 게오파거스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 부류들은 아직도 아피스토그라마 라미레지 등 다른 한 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개오파 거수 속에는 라미레지 이외에 볼리비안 라미레지가 있습니다. 베네주엘라를 메인으로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도 채집됩니다. 대개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아마존 지류 대부분에 퍼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의 전형적인 서식지 모습은 이렇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미레지는 90% 이상이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간혹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원종 개체가 수입되기는 하나, 생각보다 수수한 외형 때문에 큰 인기는 없습니다. 작은 크기의 다양한 색상 인자를 가진 덕에 계량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브리딩에서 라미레지의 표준이 된 점원 라미레지와 노란색의 골든 라미레지, 일본에서 점원 라미레지와 코발트 라미레지의 교배로 탄생한 제펜 라미레지, 파란 광택이 멋진 블루 라미레지, 더불어 최근에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 블랙, 라미레지와 레인보우 라미레지 등이 대표 개량종입니다. 인기 많은 골든이나 일반 라미레지 등뭉핀 혹은 골타입으로 개량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타입은 귀엽긴 하나, 특히 수명이 짧고 질병에 취약합니다. 암컷과 수컷 간의 외형적 차이는 체형과 발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컷은 대체적으로 지느러미가 크고 긴 편이고, 암컷은 작그나배 부분에 선홍빛의 발색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알을 붙일 수 있는 구조물이나 수석 등이 있어야 하고 합사어가 없는 편이 보화율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방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 모두 고수온으로 수질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러미노즈 테트라와도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수조에 사육하면 좋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미프로소리움, 모스, 크립토코리네 등의 수초와의 어울림도 좋습니다. 수류를 딱히 좋아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육할 때는 수류를 거의 만들어주지 않도록 하고 수질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환수시에도 5%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세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조에서 시사율이 높습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약 3년 내외입니다. 라미레지의 최대 크기는 5cm 내외입니다. 성어급의 경우 한쌍 기준 부자 소폭 수조가 알맞습니다. 성어가 되어 쌍을 잡으면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수조에 한쌍 이상 단위로 넣지 않도록 합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좁습니다. 주로 27에서 30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고 수온이 내려갈수록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pH는 약산성 4.0, 중성 7.0이 적합합니다. 생각보다 수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환수 패턴을 가져갔을 때 어김없이 죽어나가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얌전한 종이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는 종과의 합사는 피하고 비슷한 성격의 물고기와 합사합니다 탱크 메이트로는 소형 테트라가 좋고 입이 큰 개오파거스 등과 합사시 먹이 경쟁에서 항상 밀릴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라미레지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